저번에 저희 방구 콘텐츠가 엄청난 조회수로 네, 네. 흥행을 했어요. 어. <웃음> 기억 나시나요? 네, 맞아요. 이번에 당구를 가르치는 콘텐츠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당구장으로 가보실까요? 어, 네. 네. 바로 가도록 하실래요? 어, 기대돼요. 아, 좋네 여기. 안녕하세요. 옛날 사람 광민선입니다. 옛날 콘텐츠죠. 먹방 하나요, 혹시? 맞죠. 떡볶이나 이런 거. 어, 주희 안녕. 어, 민선아. 너 여기서 뭐해? 야, 오랜만. 아니, 너 학교에 당구 여신이라고 소문났던데 진짜였구나. 오늘도 졸더라고 수업 시간에. 어, 어떻게 알았어? 어, 너 당구 잘쳐? 나. 응. 내가 너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소문이 진짠가 보네 너그 소문 확인하러 온 거야? 응 그럼 나잘 알려줘봐 <웃음> 쳐봤어? 당구에 당자도 모르거든 당하면 당근마켓? <웃음> 당근마켓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자 응 화이팅! 응. 화이팅! 민선아 응. 어. 나 진짜 아예 몰라 이거.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게 당구 테이블 음. 당구 대 음. 당구 공이 있어야겠지? 손으로 칠순 없잖아 어. 이게 아. 장비야 큐라고 어. 하는데 들고 잡고 오. 이게 브릿지야 이렇게 해서 공을 치면 되는 건데 당구 한 번도 안 쳐봤다 그랬잖아. 쳐봤어큐한번 잡아봐. 응. 잘 잡았어. 왼손으로 오케이를 해고 오케이. 이거를 어. 이 큐에다가 감싸는 거야. 이그 부분을 다리는 약간 11자. 어깨 11장. 어깨, 어깨 너비어 맞아. 근데 그거보다는 살짝 음. 좀 더. 45도 각도로 해서. 좋다. 음, 음, 어, 소질 있나? 음. 아니, 넌, 너 일단 예뻐서 됐어. <웃음>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 각도로 이거를. 그리고 허리 좀만 숙여봐. 음. 앞에 발을 좀만 뒤로 해볼래? 응. 음. 야, 너, 너. 한 번도 안 쳐봤다는 거거짓말이구나 <웃음> 그래? 나도 <웃음> 응. 잘하는 거 맞아? 어, 괜찮아. 홈 나온다. 눈빛 장전. 네, 이 팔은 이렇게 하고, 네. 응, 응, 팔을 앞으로 불편하니까 그조금더 앞으로 와. 응. 네. 또 자세 나온다. 어,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공을 응. 왔다 갔다. 이 가운데를 맞추는 거야. 어. 오 그래 이렇게 이거야. 하는 거야. <웃음> 재밌어? 이거 왜 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뭐 뭐 하는 거야? 쳐서? 룰도 아예 몰라서 어, 그치 룰을 모르지 근데 룰을 알기 전에 큐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잖아 아 그치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어 괜찮아 이렇게 왔다 갔다 어, 어. 이렇게? 응. 어. 근데 여기를 조금만 더꽉 쥐고 그리고 Q가 되도록은 수평이 되게 하고 조금만 수평 발이 불편하지 않아? 이쪽을 조금만 더 앞으로 그 쉬어? 어 맞아? 잘했어 어. 나쁘지 않은데 나는 <웃음> 근데 그거 궁금했어 이게 당구장 같은 데서 매너? 음, 그런 거 있어? 당구장에서 초크칠을 할때 중요한데 이게 초크야 초크야 이거를 아 초크? 응. 큐끝에 발라야지 큐미스가 안나 아, 거의 삑살인데 이거를 막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음. 초크칠은 이렇게 큐를 잡고 골고루 발라주는 거야 음. 좀더 성의껏 발라줘. <웃음> 개그 욕심 있구나. <웃음> <잘했어>. <웃음> 어, 잘 발랐어. 이게 얼굴에 이제 중앙 이렇게 들었을 때, 이 큐를 들었을 때얼굴에 중앙이야? <웃음> 어. 여기 출범 했지 아니 이거 아니야. 나 연습했어. <웃음> 아니, 너무 귀여워. <웃음> 아니야. 나도 처음에 이랬어. <웃음> 너는 정면을 잘 맞추네. 음. 어, 친애하는 떠가지 아, 됐어. 음. <웃음> 네, 원래 한 드립서. 그러네. <웃음> 어. 잘했어. 그래. <웃음> 아니 공, 공 아니 아니 아니 잘 아니야. 잘 아니, 아니, 아니 공부도 잘하고 당구도 잘 치면 세상 불공정하잖아 자세. 어때? 괜찮아. 괜찮아. 어. 그리고 여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잡고 투를 조금 세우고 세우고 뒤를 조금만 더 낮춰보고. 그리고 음. 그 왔다 갔다 음. 음. 좀만 더넣지오한 번만 더해볼래더 해보자 많이 숙여야 되나 보다 어. 근데 민선아 너 눈빛은 굉장히 좋다 아 진짜 풍부욕이 엄청 강하다 아, 그래? 어어 응. 아, 아. 아. 어. 아. 안녕히 계세요 그렇구나. 여러분